사실 왜 이런 걸까요? 됐죠? 박제희쇼 이후로 이제 돌아온 n f p n e t 더카니발 드렁크데이즈 퀴즈 리액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찐 저희 반응이고 저희가 진짜 편한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은 오늘 캐주얼한 비주얼일 수 있지만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응? 저희 캐주얼하게 되는데? 쇠물인데? <웃음> <웃음> 캐주얼한 데 o Let's go! Let's go! Let's g 오늘 e t s go! l 로 영화에 나 Let's g 머릿속에 생각 o 는드 t 이 많지만 e t s go! Let's g 금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에 저희가 또 응. 컴백을 하죠 그래서 o l 어 t s 이제 21일 날 했던 티저 원 2를 볼 거예요. 21일 맞나요? 맞아요 22일인가 2 1일인데어이걸 볼까요? Let's see, 좋아, 좋아. 20이다 이... 보고 얘기하죠 보고. 1, 1부터 볼까요? 선 손님분들 선... 모... 모... 당연히 무적을 테니까 할게요, 정보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같이 Let's <레스> go <렛츠 고. 레스> 소리 켜서... 네, <레스> 첫 번째 거 지금, 그렇지? 전체 한번 해주세요 이짜안보여이친이거이친구 거지. 아친은 그러니까. 응. 카리블에 어, 딱 음. 들어가는? 아, 아, 그런 걸 선우가 잘 얘기해 준중거 같아요 선 인트로를 딱 이제 해야지. 첫 번째 그... 그거인 만 이제, 이제 스타트가 중요한 만큼 잘 이제 입성한다 카니발 들어간다 한번. 아니면 저희 프리뷰한 번만 볼래요? 아 노래 하라맨. 오! 좋아 좋아 <웃음> 오 이미 본 흔적이 <웃음> <웃음> 라라라라 이맨 처음 에왔었어요그래 지금 많이 들려고봐 아이들도 피치잖아. 즐겨도 돼다 이제, 같아. <웃음> 이제 뭐지? 오케이오케이아웃이이이이 녀석이, 이녀 아이아이 <lush> <웃음> <bundling> 이게 티소 맨위있습니다와 이게 진짜 컴백이다 티소가 진짜 뭐가 좀 위치. 많이 공개됐어? 아니 맨 위이십니다 <웃음> <웃음> 지금 하이브 레이브에서 가장 핫한 오케이. 음 가장 체크를, 체크를, 하카이. 체크를 하카이. 체크. 하카이. 오. 오, 파티장이네 까지오 파티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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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분들은 저버려놔 yeah. 근데 피티저트 반응이 안무, 안무 때문에 진짜 피티저트 반응이 좋았던 맞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어 올려야겠습니다 아, 빨리 26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근데 오랜만에 반응. 기분테이크 티저트 한번 볼래요 오, 아, 어. 그거는 나 보고 싶지 않았는데 보고 싶은데 그거, 어. 이제 엔딩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봅시다 아, 저희가 2 6일에 아, 아, 컴백쇼를 하잖아요 맞아요 아, 컴백쇼 아, 아, 진짜 오후 8시 대박일 겁니다 네. 그 말만, 할게요.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웃음> 그 말만 게그 말만 그 말만 그만게만그 말만 하게. 그그그말그만 와. 만 <웃음> 안나 이거 안나 안 어, <웃음> <웃음> 와, 아, 아, 요거나이다 아, 와, 이때 하나. 이나 와, 이거 하끝났나 어, 이거 하나. 이이게이게원이 이거 하나. 이거 나 와, 이나 와, 이 와, 이 와, 하나. 와, 나 와, 와,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와, 이거 이거 와, 와, 데 n 어, 아 e t t It's t t true, it's true. We can't do it. We can't d 우리끼리 보자 우리끼리. 오 it. 아. We 그만 n t 오케이, t We can't do 그만, i We t t a l k do it. 오케이 a n t do it. We can't d <웃음> 다리 다리 yeah, um, 네 모니터링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티저2 반응이 분들이... 다들 뭔가 어 맞아. 진짜 좋은 것 같다고 노래랑 음, 이제 음. 춤이랑 비슷하게 딱 공개됐는데 근데 하이라이트 메들리스때 노래가 좀 어느 정도 많이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네. 뭔가 노래 좋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꽤 열심히 우리 좀 i n 잖아 h e r e are more of you, b u m m 그렇죠 되게 팬분들이 막 엄청 막와와 진짜 힘들어 보 of 약간 빡세 안무다 어 되게 좋아하시는데 r 음그 정도의 강도로 이제 쭉 가자. 좀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e more of you. I think t h e 이제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 u I think t 이 e r e are more of y o 자신이 있죠. 이번은 이번에는 진짜 물론 두 번째 두 번째지만 <웃음> 네 자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갑작스럽게 정조이죠. 네, 정조이 는데 근데 네. 확실히 저번... 저번에보다 <웃음> 저번에 너무 응. 치료 많이 써가지고 <웃음> 그때까지 일단 <특히 웃음> 응. 그냥 제인의 생일이어서 <웃음> 팬들이 다들 <의왕하는> 그대로 왔네요. <웃음> 동생이형 <웃음> 반응이 진짜 좋던데. 참 웃기다. 그거 누가 지었나? 봤던 <웃음> 매생이 같은 놈이야 <웃음> 뭐 매생이야? <웃음> 내가 뭐 매생이야 <웃음> 매생이 매생이가 약간 아, 식물 징물... 그 저번에 봤던 리허설에 있는 맞아. 그 안에 있는 바다 이히가 해서 머리카락까지 근데 이게 그 비하인드 씬에 한번 그럼 얘기를 할 거야 매... 그때 아이가 우리 촬영했을 때 네. 에피소드, 그러니까 에피소드요 그거는 음. 근데 어좀 위험한데 네.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네. 나간 가거 어디야? 그러니까 보기 네. 네. 전에 거기... 얘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근데 네. 네. 그, 그 장면, 장면은 얘기할 진짜. 그 장면에 나온 음. 거 음... 아, 그거는 아, 이제, 이제 이틀 나, 뒤에? 이틀, 이틀, 이틀 뒤에, 나중에 뮤비 리액션이 나갈 때 그때 한번 전화 투비 컴퓨터 아니 저희도 저희 뮤비를 못 봤기 때문에 캡터링이 솔직히 좀 힘들어요 네 어디 얘기야 해 되고 뭐뭐 뭐 얘기하고 안 하고 음 어쨌든 아 네, 네 티저 2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아 그렇죠 네 티저 3까지 네 나오면 네 재밌겠다 티저 3 있을까 티저 3 있는 슬아 아이돌 선배님들도 있지 않? 있겠죠 내가 그냥 4까지 4까지도 봤어 아 진짜 아 맞아 4까지는 것도 봤어 그리고 요즘 희승 형이 꾸꾸라 불렀던 꾸꾸에 <웃음> <수토에 웃음> 두, 두, 네이버 포스트 사진도 많이 올라가고. 음 모모 올라가. 되게 많이. 아, 그리고 이거 뭐지? 거울 샷 이거. 그거 그거 올리겠습니다. 아, 그거 쪽이 아니네. 아, 그거 바르고. 아, 아, 제가 아. 찍고 있었는데 이제 뚜뚜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원래 원래 찍어 줬어요. 저도 뭘 모르게 돼 찍어 줬습니다. <웃음> 저는 꿉꾸님이라고 보르겠습니다 꿉꾸다시즈요. 꿋꿋하시, 꿋꿋하시, 꿉꾸다시즈. 꿉꾸 패키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꿉꾸 저는 뽀뽀라고 볼게 갑자기 댓글을 그 정신이... 댓글 읽어볼까요? 댓글이... 제인코오 너는... 잘안 보인다 앞에 계신 선두주자분들 이거. 어요 이번 앨범의 포인트는 뭐야? 앨범 포인트. 포인트 너무 많아 응. 너무 많아 26일 날확인되셨요 노래. 근데, 정말 많이 명... 근데 조금 이제 기사 같은 거로 공개가 된걸 알고 는데 음... 근데 기사를 알... 정확히 못봐가 이게 뭔가 진짜 스포할까봐 무섭다. 네. 그래도... 아, 노래 랩이냐 어주냐라는 있으면은... 네. 노래, 랩이 댓글이 있었어요. 이틀이요이 이틀 아, 이틀 네. 이틀 이틀 이틀 아니, 어제 저희 위버스 멘션 파티 잖아요 맞아요 아, 맞아 어제 제위버스로 처음 해봤는데 그렇죠? 되게 재밌었나요? 처음 아혀놔야 맞지? 첫 번째 제가 하고 두 번째 내가 하고 정원한테성라스성라 성라스 아니라 안경룡 의상 이제 포인트인 줄알아라스처럼눈지지가아작아지아아야 엄청 작아지는데, 이땡기어 좀어떡 귀여워지 눈안 보이지 않을 하나, <목소리도> 하나도 안 보여 <웃음> 눈안 좋아져 저도 눈별안 아, 뭐. 좋아져 오, 와, 진짜 어디다나 진짜 좋았어요 나 봐봐 왜 내가 어디럽지? 귀여운 내가 어디럽지? 그거잘어울린다 어, 이거 뭐야 아 천만 고맙레이션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몇 마리? 백만, 백만, 백만. 천만. 여덟 개니까? 천만. 백만. 이 천만일까? 네, 천만. 천만. 천만. 천만. 오늘의 TMI. Today's TMI. 오늘의 TMI는 그러면은, 저희 맨날 요즘 올리잖아요. 누가 이 버스로 오늘 올립시다 막 그러자 오케이, 그래 오늘의 트는 누가 데이트는 음, 뭐였네 저 따라 <웃음> 빈 공간이 많이 생기네요 네. 근데 원래 근데 이런, 이런 <웃음> 그런 것도 이상 맞아 약간 근데 이거를 안 좋게 생각하면 약간 치열한 거아니가요그러 이게 저번에 그 라면증 그... 라면즈... 오빠했을 때빈 공간이 있는데도 편했잖아요. 맞아요. 음, 그럼 우린 그 관계상 그런 마이바가 있어요. 나는 그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여백의 의미 여백이. 여백이 이렇게 꽉꽉 이렇게 끼는 끼는 게 있으면 불편하다 그지. 빈 공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면 편하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여유 공간.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랜만에 약간 아침에 원래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했는데 토요일이더라고요. 아 <웃음> 그렇구나. <웃음> 오늘 주말인데 나왜 한가나이네? 학교 안 가는 날참 좋아지. 선생님 보시고 슬퍼지겠다. 기억이 있었어요. 왜한왜가나이네 <목소리> 외환, 아니... 그래. 진짜 미치거아그 토요일. 토요일은 무슨 날이다? w 센 d <목소리> hey! i d w e e a i t i n g two weeks <목소리> 네. <아니, 완전> 지저 <목소리> 지난. 저면 중에 결방 했어또 지난해 딱 끝날 때 진짜 장난 아니게 끝났거든요. 와, 진짜 이주 2주, 이주가 힘들었어요. 저 진짜. 맞아. <웃음> 오 이거 뽀이고. 스포이거... 야. <웃음> <The drag. 웃음> <Yeah. 웃음> 아, 진짜. 코난. 오늘 처음 좋아해. 처좋아 <저를> <웃음> 진짜 <안> 좋아해. <좋아하네. 웃음> 아 이거. 아 찐텐이다, 저거. <웃음> 강아지 같아. 예, <웃음> yeah, 빈센조. 근데 이제 또 이제, 또 이제 우리는 빈센조를 기다리는데, 아 물론 루비도 기다리. <웃음> 근데 이제 엔진 분들은 어제 그거 보시고 30분 동안 계속 보고 계셨다고. 아, 그아 계속 돌려보셨다고. 티저 3 0데 30초짜리 영상만. <웃음> 30초짜리 30분 더 돌려보시죠 아 얼마나 그래 돌려야 되는 거. 야 근데, 근데, 근데 그거는 나도 한몇번 봤어. 티저리 두개좀잘 나와가지고. 제잘 나온 거 같은데 사실 진짜... 티저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뮤비에 조금 일부여가지고 음 얼마 돌지. 음 두들발 기대가 되요 아직 돼요 저희도 뮤비를 네못 봤어요.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건 별거 같은데 안 보는 게날거 같아 왜냐면 보면은 다 이제 스포할 거 같아 아네 아, 아. 대천네요 아, 특히 우리 멤버들은 좀, 좀... 저번에 한번스포하잖아 아니, 아니 저번에 막막 뭐, 막 키머스, 키머스 키머스 키머스, 키머스 맞아요 그거 날개. 아해야 맞아요 그거 날개야될 아, 거야 아, 그거 지금 이번에는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맞아맞아깜짝 스포한 줄었는데 나도 신중한 거야 잠깐 카리 진 아, 진짜 정신이 지금 어왜뭐아 불안해지겠어 죄송 나왔어 아니 아니 나왔어 나왔어 네, 네, 알겠어 네, 네, 알겠어 네. 뭐, 뭐.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이번에 약간 뮤비 찍으면서 되게 재밌게 찍었잖아요 막. 파티하는 아, 장면도 진짜 있어. 재밌었어 어데나요 진짜 그때 우리가 막 신나는 노래 틀어가지고 맞아, 아 맞아. 아 우리 한... 우리가 플레이리스트 가져가 무슨 중중... 맞아 막 신나게 응. 그거 이런 기제스야 진짜 재밌게 스으면좋겠제이 제이크 지금 대표님 같대요 왜 모자 <웃음> 어, <웃음> 수 아, <웃음> 대표님 대표님 <웃음> 있어 어, 약간 <웃음> 그런 느낌 약간 <웃음> 그런 <아니잖아>. 느낌이 있네 <웃음> 대표님 미팅 하는 줄 항상 감사하고 네 너무... 감 제이 형은 마피아 보스 같대요 오늘 그거 나왔 콘샐러드 콘니다드콘하셨드니다고생니다고생하셨니다 네. 아 네, 네 대표님과. 네. 그니다 맨날 하치즈먹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 저녁 니다고생하셨습먹었고생고기 뭐네네 먹었어요 다고요 근데 아직 배가 안찼셨요네다고생하니고고생하요습니다고생하셨습니 안 찼어요. 아, 약간 네 쭈는 정도는 아니지 모르는좀 많이 배가 고파요 그래, 저도 요즘에 약간 소문이 따라서 단백질만, 단백질만 먹어요 단백질만 아, 먹어요 드디어 이제 아, 네. 몇 가지 하나 아, 아, 아, 뭐, 아, 대변해줄 아, 사람이 2억 됐어 몇 가지 그 괴물이 들어어요 아, 아, 아, 근데 그냥 왜 닭가슴살이 너무 많아서 거의 먹어야 돼 거의 그냥 휴먼 프로틴 거의 그냥 몸의 70%에 단백질로이루어 아니 단백질 좋아요 단백질이 이제 지방도 없고 근데 먹는 거는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먹고 나면다 똥이 되잖아 어, <웃음> 음식은 튀기는 거 그런가? 어. 그러니까 오, 뭐가 들어가는 차라 몸에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차라 좋은 게 들어가는 약간 이런 거 대회가 르는건 똑같은 거 굳이 어, 그 얘기 안 해도 돼 나는... <웃음> 미치겠네 너무 잘 못하고 댓글이 안 보여요 네 아니 아직도 옥수수 나와. 옥수수 그만 먹으세요. 토미 파티. 토미 제이 정도로 옥수 좋아해. 샤우트 막 한번 먹어봤는 옥수수 파. 아니 근데 어제 어제 쇼핑하고 왔는데 또 그새 또콘그 뭐야? 캔콘? 뭐라지? 스윗 콘. 아 스윗 콘. 옥수수 통조림을 또 그새 산 거야. 저게 저게 이제 아직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야 옥수수 사랑이야 옥수를 <웃음> 너무 좋아해 멤버야 옥수수 어? 멤버야 옥수수야 옥수수 어? <웃음> 옥수수수수는 <웃음> 뭐야? 스수수는 뭐야? 수수 옥수수 성우 베스트 보인 옥수수 선우 베스트 옥수수 계속 올라온다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지콘옥콘 No, no, no, n n no, no, call. no, n n no, no, n n no, no, n no, no, no, o i n g no, no, no, n 아 n o n o n o n o n o 다시 아, 사이네라서 네, 네 이게 진짜 out. 너무 기대되는 거 같아요 네, 처음으로 하는 거좀 긴장도 많이 좀 되기도 하고 네, 기대가 됩니다 <웃음> 아, 근데 진짜 솔직히 예상이 안 돼요, 어떨지 뭔가? 음, 기대는 했는데 좀 긴장도 돼 저희 처음이라 긴장해도 <웃음> 네. 너그럽게 받을 때 네. 맞아요 네. <웃음> 저희... <웃음> 그거 결국 아직 안 나왔죠? 누가 어떻게... 음... 추첨도 안 나왔어요 추첨은? 아, 온라인은 되지 않나? 아직 그 앨범을 받아야...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 몰라, 어디에 어? 있는 건지 잘모르겠 진짜요? 네, 저도 잘 모르겠... 어요 저희도 잘모르기 때문에 그날 오신 렌즌분들은 파이팅 우리가 파이팅 텐션, 우리 텐션 떨어지지 않게 어색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어젯간 막 <웃음> 앞에서 막막 <웃음> 이러고 그랬서 진짜 앞사람 <웃음> 볼까 아니첫 번째 오프라인 <웃음> 때 가장 앞에일 1번부터 제가 봤을 때 <웃음> 제가 첫 번째 첫번째나이 <웃음> 순서로 하지 않을까요? 첫 아, 약간 근데 랜덤이었어 그 랜덤이 랜덤 번째. 저번에 처음은 제가 했어요 맞아요. 진짜 영통뭐 호텔 같은 데서 하냐 오히려 니키일 수도 있어 왜? 거꾸로 형영가 나의 경우도 다 누가 됐 기대하는 <웃음> 어도 많지 않았 강아지 많지 아맞다저 강아지 입양했어요아 어, 맞다 아, 아, 네저 이제 드디어 네명이됐어 강아지 유행 근데 네. 진짜 니키 네. 강아지를 네. 진짜 닮았어요 베이스컬 베이스컬 이름이 뭐라고 어, 했지 솜사탕 같던데 이름이요? 어, 말티즈 부... 네 말티즈 기쁨이, 기쁨이 아니 마음이 어, 마음이 마음이 아니라 영혼이 아, 있었는데 다들 있었는데 고생 이름이기였불 부럽다 이제 몇명 강아지 지정원이 알려던 거 아, 우리 네 명이네 don't know. I don't 흰색이던데 조 o 이야 파란색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데 w I don't know. 코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아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강아지가 don't k n 지 사는 경우도 있고 입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강아지가 그, 그 <웃음> 유기견이었대요 입양이 입양을 했습니다 사교육 분양? 아, 입양? 입양? 입양... 어, 입양, 입양 입양을 했습니다 네, 반려동물 저희 집 반려동물이 제일 어, 예쁘네데 네. <웃음> 아니지, 반라동라 내일 네일? 아니. 아 경쟁장 하면 더 늘었어 아, 그렇네 아. <웃음> n I p n e 강아지 n n i p e o p l 아 Major Jake is here. Yes.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 요 What is it? What is i 말티야 리스코. 리스코 말야이좀더 색깔이 지난 저... <웃음> 이거 아닌데. 어, 뭐야? <웃음> 어어여기 <멋있어, 멋있어. 웃음> 있다. 여기네. 있다. 여기 뭐야? 어. 어. 아, 좀, 좀 눈물이 좀 많이 나. 눈물이 좀 많이 나네. 이거... 유기견이었어가지고. 약간 약간 귀엽다. 있었나요 근데 뭐. 이거 뭐 그거. 이거 그거... <웃음> 네. <웃음> 그 think it's cool. I think i 그 s cool. I think it's cool. I think it's c o o 맞아 think it's c o o 진짜? 맞 h 진짜 k it's 요 o o 지마 t h i n 오케이 오케이 o l I t h 그런 게있 t s cool. I t 전데 진짜 <웃음> 근육이 대박이야. 어깨 많이 나워졌어요. 아, 이렇게. 미치겠네. 너무 강하다. 미치겠어. 아, 그러니 그래, 아, 이거를... 그런 건뭐 좋은 맞아, 거니까. 이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지.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작아. 근데 솔직히 이런 게 좋은가? 기여. 어, 과정을 자기 색 약간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자기 스스 관리 모니터링 하는 건 좋은 거야아 내연은 잘 먹고 그렇죠. 갑자기 일방적인 제일 친해. 아 지금 한껏 야너 열심히. 갑자기 갑자기 갔 지금 뭐 막. 야저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그래도. 네, 갑자기. 아, 예, 솔직히 1 년치 놀릴때다 놀렸어. <웃음> <웃음> 생일선 <웃음> 맞은 거 아니고 <아니에요>? 말 말로 <웃음> 맞았네. <웃음> 어. 그때는 <웃음> 재밌었어 재밌 재밌었네. 재밌었다며? 다음 내년에 그냥... 기억. 아니, 뭐 그런 해. 특별한 생일이 어딨나. 맞아요. 사회도 하다 그런 생일본 <웃음> 적도 처음도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 <웃음> 멤버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 오, 예. 그런. <웃음> 명동 명동패션 당첨됐어요. 오, 오 진짜요? <웃음> 네. 축하해.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눈이 안 좋아졌나? 이제 나도 진짜 안 보여, 여기서. 아, 검정색 배경되니까 보이네. 나 지금 패드 u p 면나 지금 패드 m m e n t but 안경 u paid a c o m m e n 요 여러분들 그 n g t 이 e 나 t you back. I'm going to eat you back. I'm g 이 i n g to eat you back. I'm going to eat y 제 u back. I'm going to eat you 오늘 40... 24일 64... 영원히 안올줄 알았는데 와... 달성... 6개월 지난 건가? 2개월 더 지났네 아... 와 그때 3월 그때 우리 딱 이제 4월 말에 컴백한다고 공개됐을 때 웬진분들 음... 반응이 음... 생각이 나 아... 그때도 아, 빌라이브 이런 거 그때 뭐 빌라이브 어... 저딱 어... 그... 어... 그, 그거 생각나. 그, 뭐지? 응. 언제 뛸지도 모르는데. 그, 찍어. 그, 반응 엔진. 아, 맞아, 그 맞아. 찍어. 그 계속. 그... 떴어. 아, 나 언제 떴어. 떴어, 떴어. 아, 한번더 봤어. 그거. <웃음> 진짜 웃겨. 이거 아, 이 시간 엔진. 맞아, 맞아, 맞아. 어. 너무 재밌었는데, 그거 <웃음> 아. 그거 딱 편집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일주일 땐 그게 없었나? 며칠 날, 뭐가 나오고 네, 그... 근데 내, 내 달력이 없었어서 그게 없었죠. 지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훨씬 안심하고 즐기실 네, 수 있잖아요. 오래 뜨나? 아 이거 자는 거. 아 없었다. 그죠 없었지. 맨날 매일 시마다 뭔가. 이이 어, 이번에는 되게, 음. 되게 많은 게이 나왔어. 주고음그 티저 막 개인 티저 이 상당히. 아아아 많이 나왔죠. 개인 네. 티저도 네. 진짜 잘 나왔어. 음. 옥수수 아직도 올라오는데요? <웃음> 이거 뭐예요 어, 옥수수 아니야? 이거 아니죠? 옥수수 아니야? 당근인데? 당근, 그럼 당근 갑자기 당근이 당근 맞네. 당근 당근은 당근 캐 뭐지? <웃음> 댓글 캐럿 그건데 <웃음> 세븐틴 선배님 해서 <웃음> 뭐야? 어, 응. 응. 근데 그그 그 <웃음> 캐럿 다이몬 캐럿 아, 다이몬 캐럿 아 그래요? 케이 케이 아 한국 표기랑 똑같지 않아요? 케 그렇죠? 케이 아 성호 씨그 그 댓글 좀 이렇게 읽어주세요. 네. 질문 어 네. 오늘, 스테이크, 오늘 먹었어 스테이크 먹었어요. 어 진짜 먹었네. 네. 오늘 불고기 먹었어요. 근데 겸민때 먹었잖아. 오늘 근데 스테이크가. 저는 나. 야식으로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네. 희망사 아, 치만 고프긴해요 지금. 매저님. <웃음> 진짜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 진짜 들어갈 거요 <웃음> 네. 갑자기 화면 <웃음> 네. 시아트 대시. To... <웃음> 이름 맞았죠? 예. 그러면 먹고 싶은 디저트? 코스프 음, 디그 디저트. 는스지 음, <웃음> <딱 웃음> <딱 봤지? 웃음> <딱 웃음> 디저트. 코스프 디저 디저트. 먹스프 디저트. 코 이거 프로틴봐 프로틴 바와 아, 이제 프로틴 쉐이크 이렇게. 아, 그리고 네. 아직 먹냐, 선배님. 너네 개를. 바람에 아, 쉐이크 뭐? 시켰는데, 너무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맛없을지. 진짜 그두 팩이나 와, 시켰는데. 진짜 먹어봤는데, 쌀뜨물, 쌀뜨물 먹는 거 같아. <웃음> 하필 또 맛없는 그래. 이게. 와, 눈 그래. 맛이에요, 누 맛? <웃음> 쌀뜨물에다 베기킹소 아니, 요즘 많았다. 맛있는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는거많 하필, 먹은 하필 그런 거 시켜가지고. 어, 그럼 8kg 사지 않았어 k g 큰거두개잖아 k g 큰거개야 3kg 개야 3kg, 3kg 개인데 거의 그거 등이 와 근육 트이 해도 제쪽동이 2개잖아요 키그 용도였던 거죠 사실 <웃음> 그거 한 며칠 먹고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거의 이제 모래식에 얘기 방치 방치. 방치 네. 모래주머니 있어요, 모래주머니 <웃음> 맛있는 걸한개 시킬게요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음. 초코맛으로 시켜저초코맛으 아, 아,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뭐 있어? 뭐. 아, 뭐. 뭐. 아, 아니요 그 예전잖아아 그거 원수생 도현아 원수 아, 분야어 맞아, 맛있어. 맞아. 별론데. 괜찮은데. 아니 근데 이게 야, 초코맛. 맞아, 맞아. 초코맛 초코맛. 아닐라 맛도 있잖아. 맞아. 아, 아, 맨날 초코맛. 요거트가 진짜 최고어 그럼 아닐라. 그리고 요거트. 요거트가. 맞아, 요거트. 요거트. 아, 아, 거기서. 그 극난제만 먹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그냥 약간 좀 고급지 단백질 쉐이크 그거 있잖아. 허땡. 응? 음? 허땡? 허땡. 허땡. 허땡이 아. 어 아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아그쿠랭크맛 아, 맛있다 운동할 때 옛날에 먹었었는데 슬? 응? 그 어? 블랭크가 슬이에요? 허슬라이프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어, 나도 어, 그런 줄알는데 나도 말해버렸네 이거예요? 아니요 아 아니, 아니, 뭐예요? 어. 그래? 허슬라이프 <웃음> 나도 허슬라같은데 <웃음> 허슬라이프 뭐 열심히 산다 아니야? 응, 허슬라이프. 네, 허슬라이 때. 우리는 항상 허슬라이 쩔어에 나오는 가상 우리 허슬라이프 하자 그리고 머슬도 키우자. 어가. 슬하면 머슬도 이제 자연그 펜슬. 예. Yeah. 그냥 오늘 A 아 아니다. 아니에요. 아쿠친 아 그거 그 인도네시아 팬 사인회 때 진짜 많아. 아쿠친 닥카맞해 사랑 사랑합니다라는 글씨 사랑합니다. 인도네시아. 티아무티아무티아가스 티아모. 티아모. 필리핀은 필리핀 사람? 국어로한국어 네. 국사로국산 감. 한아모로아모 필리핀. 음. 어아모 필리핀 한국어어한국어 한국어로 한국어어어어는한국어어로로한로한로한로한어로한어로 한국어로 한국일로 한국어로 한국어 오. 한국어로 어로 한국어로 한국어 그날은 사실... 그저께는 사실 누구랑 알어 <웃음> <웃음> 댓글 두 개만 더받을까요그럼 이거 한번 가져와 주시면 돼요? 잘안보여 읽읍시다 방금 음... 했는 음... 태양은 필리핀 아니래요? 스페인식 거예요 죄송합니다 <웃음> 이거면 이탈리아어로 어, 스페인식 맞대 디아몽 스페인이신 스페인이 이탈리아어로 스페인이시야? 응 그럼 아니, 비슷한... 아쿠사양 컴니...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비슷한... 어쨌든 그런... 아니야 아니 전혀 다른 거야 어... 이건 어... 이질문 아직도 나오는 <웃음> 정원 다섯 살 5살... 좌선병 성어 어, 정원 5세... 중원 5세... 아, 그러니까 정원 5세... 정원... 다섯 섯째째 후손? 아 u m p on t 정원 t h e l i 리자베스 t 세 I'm s a y i n t h t t e l i 리 l i t i t t l e t t e 마음이 마음이 마음이, 마음이? 마음이 마음이 마음이 옛날에 영화 있지 않았나요? 응? 마음이 맞아요 마음이 옛날에 영화 있었어 강아지 영화 아 진짜요? 진짜? 아, 거기서 보티던 가예 대우님도 나오셨는데 오 진짜? 처음 알겠다 네, 마음이, 마음이, 아, 마음이 2 마음이 2.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 <웃음> 진짜 감동적이어서 울었어 울었어요? 나 한우경을 잘 몰라 축하해 <웃음> 울었는데 왜 축하해? <웃음> 근데 이게 누나가 아거 말해도 되나? 누나가 아, 이거 정말, 정가가말 정말, 정맞 정말, 정말, 를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정말, 정저 이거 아는데 제가 얘기해줄까요? 아 정말, 정아정나 정말, 정 누나 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말 정말, 네, 말 정말, 정 보더 um, 카니발 다 좋죠 대구 talking e n g 다 좋아요 let's Just t a Yeah, s a little bit, yeah, bit talking English f o t e b o n d o r t e English b yeah, yeah. yeah. a n Yeah, e n g l i s h a n d o u d say my favorite song of a 더 u 니발 is My favorite o n s o not for s a t s o r r I, I, a yeah. I, I, yeah. Yeah. Yeah. Yeah. My favorite song is I know, I know Yeah, I know My favorite song is Fever, i e v e r I'm mixed up, i r e n g e m I t h a t s t h o I like g e r l on got o o I like i m o like I like n o b o d y e s e I like o m b a d e s e a i e like like um, my favorite um, song, song is b o a k a n b o b o a k a b o drunk d a y s drunk d a y e s n i c e I think it captures the okay. I'm I'm 영어 right?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My favorite song is Never e n g 오신 신고 신고할 신고. 신고 뻔했다. <웃음> 신고. 신고. <웃음> 신고. 갑자기 신고. 울리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난이 모자가 정말 마음에 들어. 이거 옛날 모자냐? 아, 아 역시, 야. 알아보자. 역시 알아 모신. 역시 좋은 care. 거는 이제 멀리 봐도. 멀리 있어도 yeah. 얽혀져 쌍을 이루는 양자. 오, 그런 말인데. 멀리 있어도 이제코리어한 코리얼가 어렵운요 아, 춤이요? 네. 이제 시크릿. 시크릿. English. Secret. 어, it's 아, nice. Nice. s e c r e 아, secret. e 근데 이제 어, 티저를 보셨을 테니까. 그냥 애니분들이 상상하시는 대로 예, yeah. 상상은 자유니까 예 상... yeah. 상상은 연실이 되겠다 연실이 되겠다 어이, 왜이렇가 뭐야? 상상은 연실이, 상상은 연실이 yeah. 상상은 연실이, 돼. 실이그 형한테서 거 이거 찍었던 거잖아요 맞아 그때 옆에서 아, 그게 제가 이거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왜, 진짜, 진짜, 그때 그러니까... 성훈이 형이랑 저랑 쉬어, 쉬어, 희승이 쉬어, 쉬어. 형이랑 제이크 형이랑 제이 형이랑 이제 거기 연수원에서 한 방에 있었어요 맞아요. 먼저 갔잖아, 먼저 맞아, 갔잖아. 먼저 여섯 명이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훈이 형이랑 랑 이거 하고 뭐, 원래 한 방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계속 이거 아, 제가, 제가, 제가 이것만 한번. 계속 했는데 진짜 그상상 현실, 현실이, 현실, 까로, 현실, 까로. <웃음> 현실 너, 너 진짜 대박인데 프리스타일이 <웃음> 진짜 프리스타일이 드롭 o 그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랑 yeah. 재미로 <웃음> 그너 진짜 그거 안 나갔어요? 그거 안 나왔지 <웃음> 저기서 <웃음> 찍은 거뭐 거의 대박이다 그걸로 연습했잖아 그걸로 막 뉴땡라마 많이, 이런 많이 있었는데 그때 찍상 한국보다 우리 되게 너무 많아 쟤 무용한 것같았어 이제 이걸 보고 계신 일본 팬분들의 일본에 응 계신 가장 최근에 배운 일본 일본어 일본어 음 갑자기 나음 어, 가장 난 처음 배운 일본어 알아 사츠마이야다야니키야 아, 아니다 니다야다 나는 <웃음> 그거 사가사 카사, 카사, 카사, 카사? 카사? 카사? 카사? 카사 나는 난 그거 멘독사 맨독살, 맨독살, 맨독살. 저는 엔진 노미노. 아 엔진에 위해서. 엔진에 위해서. 엔진 노미나 삼. 비여, 아, 위에서. 아 엔진 시카타 나이. 어, 아, 그래서 시카타어시카타시카타맞아시카타그사출리 어, 시카타. 시카타. 아니야? 시카타. 네, 약간 그 유명한. 유명한. 유명요 카와이. 근데 카와이 쪽에는 불쌍한. 카와이 고카와이 그리고 오카시는 오카시 바자. 오카시는 불쌍. 아니 오카시는 이상. 이상한. 야, 오마... 아, 우리, 우리 우시가 말이지. 우시 우마 우시아맞 우시는 우체는 우체는 소. 아 소. 소 미만 말. 미라대아자왜 분하고 난리야 다들. 미세대한테. 미세대한테. 뭐겠어뭐 죽겠어. 제한한 미세대한테. 오케이. 이제 다음 언어로 넘어. J 형의 다음 언어. 다음 언어? The next language. 너 많이 배워서 기억이 안 나. 자, 말할까요? A, N, N, X 아 마지막 질문, 마지막, 오케이 네, 마지막 니키, 니키, 니키, 온라이프, 니폰, 크로스, 크로스 E, N, N, N, X 맞아 딱꼬엔 N, 하이프는 A, A, N, N, O 꼭두번 반복하잖아 N, 하이프는 N N, N, X 저죄송엔요 진짜 나 어제... 진짜 알야는데 근데 그냥 뭔가... A, N, N, N, X A,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희생이 신발끈 풀린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항상 풀고 다니죠. <웃음> 네, 이거에 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자세한 내용, <웃음> 아 잠깐만 자세한 내용, 자세한 내용, 자세한 확인하겠습니다. 일부러 풀고 exactly. 다니는. 아, 솔직히 컨버스 이거... 너무 약간 조이한 조용히 게 벗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음. 일부 옛날에 조던도 그렇게 신고 다녔어요. 그냥 b r e a t 어 이거 내형 샀어요. 이거요? 느끼 거예요. 느끼 거예요. 오늘 안안 안무 연습 때문에 들렸습니다. 손가락 심장 달래요, 여러분들 손가락 심장 손가락 심장 <웃음> 손가 심장 아 하트 아손아트손아트 네. 하고 끝내가요 아, 이거, 이거 한번 하고 끝내면 안요 갑자기? 갑자기 그거? 그거? 어, 그거 아, 어, 그때 했던 거라이팬 프라이팬 아거기서 아, 했던, 아, 했던 거는 아. 이제 거기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직 안 나갔죠? 아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아, 이 5, 6, 7, 8 9, 10, 10, 이1 11, 12, 느끼니키니키니끼니끼니끼니끼니끼니끼니끼니끼니끼니끼니끼니끼니끼니끼니끼니끼니끼니끼니끼니끼니니니니니니키니키 저기서거형거 저거, 형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저거, 저 저거, 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정원. 승, 승, 치크 야! 야! 야! 야! 야! 개개아아니키 니키! 오케이 뭐야? 박 오케이! 무슨 공백이 자, 탈락! 탈락! 끝!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여백이니? 갑자기 왜한 거야? 그러면 처 타임 이걸로 하세요? 진 이걸로 처 타임 갑시다! 3, 2, 1 이제 예, 제공 바꿔야 되고 저는 네. 약간 베리에이션 넣어서 엄지로 엄지 쳐겠습니다저구서가 <웃음> 손가락 손가락이 는 이걸로 하트를 만들게요. 오, 오 이거 괜찮다 오. 이렇게 하나 둘셋 되게... 음. 이걸로 할게 아, 이걸로 할까? 아 이걸로 해 이걸로. 아, 이거 이거 이거. 는 이거 이거 이거. 저이거 할래. 이렇게 나이 할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이거 할래요? 네 하나, 둘, 셋 네, 디테일 네, 약간 제목을 방 제목을 의식의 흐름으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 의식의 흐름 <웃음> 의식의 <미성대로, 웃음> 흐름 흘려가는 대로 그 방금 제목 못바꾸나못 봤다 못뭐 <웃음> 하는 대로? 무슨... 티저가 나왔잖아요 본론이 티저였어 <웃음> <웃음> 우리 얘기를 티저를 했어요 매. 는데 아무튼 간에 앨범활동의 티저가 벌써 두 번째 티저가 나왔고 이제 이틀 뒤면 저희가 데뷔를 하셨 컴백입니다 컴백을 네, 네. 데뷔. 어, 뭐빌보드에서 데뷔라고 하니까 아 그렇죠, 오, 빌보드는 네. 항상 데뷔라고 아, 네, 데뷔, 저희의 저희 목표는 빌보드니까 네 저희도 다시 컴백 겸 데뷔를 하니까 이제 엔진 여러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뭐한 명씩 소감 갑자기 속하는 게 e t s go. Let's go. I'm so good. I don't like s t s l e t s g o l e t s g o l e t s g o l e t s g o 김우리 e